젠타임! 젠타임! 젠타임! 젠 인사드립니다. <목소리가> 이긴다 타임젠도록 <안어질수록> 해. 잘라버리! 임 젠타임! 젠타우젠 앞서 쓰러져 젠타임! 젠타임! 젠타임! 젠타임! 젠타임! 젠타임! 젠타임! 젠 さ出世は目の前だな<笑> <よっ>、<笑><笑><笑><笑><笑><笑> 저 이거 하마로 무지한 자태.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무지한 자들. <목소리> 음, 좋습니다. 자, 흥미가 동원군요. 하! 하! 하! 하! 지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한남도도 지 마라. 소고참사직게에예대는이라的に 만족させて야る. 어머에. 어머에. 어머에. 어머에. 어머에. 어머에. 어 잘 지내, 영리 있게 캐 뜨게 하 요시, 이번의 임무도 성공했 ㅎ, ㅎ, 어머 실험체가 잔뜩 있네 어디 외출하시나 봐요 움직이찹찹찹찹 니가 찹찹찹찹. 니가 찹찹찹. 니가 찹찹찹. 니가 찹찹찹. 니가 찹찹찹. 니가 그내 개선 음? 친구들이 더즐 적적한데 그 지원합니다 자자자자자 즐기자 두부주한어떤의 이건 위험하 이거나 저사, 드시지 활발한 움직 그 묵직 당신은 어떤 맛이 날까요 잘 버텨줘 주리 하면서. 저기, 면서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안돼 저고 있어 더재미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리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엄살 부리지마 저기. 어울리는 당신은 요? 어떤 맛이죠? 실험비기 한했어요 솔직하게, 어리석지 마. 최이의한를 제가 집도 할게요. <웃음> 자연에선 생존이 곧 승리죠.